이제게이렇색색깔이굉장이다장히다양하렇게이렇요 색깔. 응,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되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제게 이렇게. 이제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제게 이렇게. 이제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렇이렇이 그 중에서도 탑으로 거의 탑쓰리 안에 들 정도로 되게 가볍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이쁘네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치대 이렇게 있고 본체, 노즐,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파우치 화실에다가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되겠죠 오케이. 자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딱 보이시지만 바람 세기예요 이게 빠른 건조 세 개가 설진 게 빠른 건조 두 번째가 중간 건조 그리고 건조 약 이렇게 세 가지로 작동이 되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고온, 중온, 저온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바로 쿨샷으로 작동되는 요런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부분, 요 뒷부분에는 락을 걸 수가 있어요. 네, 요락 같은 경우에는 요 쿨샷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노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품의 뭐 디자인이나 외형도 있겠지만, 소음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드라이기를 이제 대부분 저녁 시간대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밤 늦게 머리를 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적은 소음으로 드라이를 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. 어, 요거를 소음을 조절하지 않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튀기 전에 소음에 조금 유의해서 네, 보시기 전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가장 센 바람입니다 와 이게 가장 얕은 바람인데 1단계 바람입니다 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입자를 생성해서 정전기가 나지 않고 쾌적하게 머리를 말릴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헤어 관련된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플러스 에어라는 드라이기 제품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괜찮고 그리고 특히 하이서울이라는 2021 어워드에서도 상을 받은 제품이라서 굉장히 엄마가 드라이했을 때도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괜찮은 제품이었어요. 일단 저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약간, 어, 레트로한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았고, 이 성능이라든지 무게, 그리고 요, 요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드라이기 사용하셨을 때이 무게라든지 아니면 소음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셨던 분들은 요거 플러스 에어 제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